한 청년이 아파트 투기로 부자가 된 사선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었다. 의원님,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그건 아주 쉽습니다. 우중을놀때 한쪽 발을 들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건 개새끼들이나 하는 짓이 아닌가요? 바로 그거요. 사람다운 짓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젊은이도 오늘부터 개가 되면 부자가 될 거야. 네? 자, 나를 따라 해보게나. 이렇게 말이야. 아, 응. 아, 개가 돼야 해. 개 말이야. 미친 게 알았나? 응, 아, 응. 아.